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정쌤입니다. 네,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연수를 다녀왔었고요.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7시 15분에 라이브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들, 내일 만나요. 안녕.